사실은 여자들이 좀 버겁지, 요 성격 맞춰주기가 사실은 힘든 남자고 바르다, 포용력이 넓고 레벨이 굉장히 높이 있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딱 반한 거야. 오히려 요렇게 이제 한번 갔다온 여자를 만나면은 이제 반 하는 거예요 둘 다가 사실은 일부 종사하기 힘든 사주고 앞으로 살다보면 고비가 계속 찾아와요 근데 그때 내가 나쁜 맘 먹으면 그냥 헤어지는 게 특히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에 얽혀져 있는 남자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의 해령 제자입니다 점사 봐주시는 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분말투라고 해야 되나 예, 저희 대신 할머니께서 이북에 계셨었어요. 저는 제가 이북 말을 쓰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어. 근데 신 선생님께서 야 너네 할머니 이북 말 쓰신다 이러셔가지고 저는 근데 전혀 몰라요, 사실은.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대구 토박입니다. <웃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응.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을 가져왔어요. 요 사람은 뭐 겉으로 보여지는 거 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 하고 그 마음이 이제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좀 고지식한 면도 있고 아주 그냥 속고집이 있어요. 어, 내가 한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이 좀 버겁지. 앤간나 여자는 못 만나. 다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뭐 이미지가 그렇겠지만은 요 사람도 아주 자기 주장이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기다면 기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오. 그러면서 요 사람이 까칠해. 음, 그래서 요 성격 맞춰주기가 사실은 힘든 남자고 음, 웬만한 여자는 못 버텨요. 이 여자는 할미가 보기에 아주 명문 있는 집안에서 잘 자란 자손이고 음, 그리고 사람이 바르다 하고 나옵니다. 포용력이 넓고 이 남자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여자예요. 응. 음. 보통 여자 아닙니다. 레벨이 굉장히 높이 있는 레벨이에요. 네. 그래서 탁 반한 거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안 보지 않겠나 하지만 안 그래요. 이그 사람이 다 따져요. 음. 그러면 그게 서로가 좋아서인 거야 아니면? 은 좋아하지. <웃음> 내가 일단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고 음. 어, 이 여자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일반인들이 보기 너무 미쳤나 봐뭐왜 저래 이러겠지만 아니야. 응, 아니야 이 여자분이 마음이 넓고 뭐 외모적인 것도 다 훌륭하겠지만 이 여자분의 심성에 거기에 마음을 문을 열거지 그리고 이 여자분도 집안이 짱짱한 집안이야 사실은 할미가 보게는 돈이 더 많아 어 음. <웃음>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리고 네. 남자분은 네, 네. 송종기 씨예요 여자분은 원래 영국인이신데 네.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실 그첫 번째 결혼이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닌가. 음. 아 이번에 도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 송중기 자랑성질 아니냐. 네. 송혜교도 뭐 여자가 꼴이 있어서 결혼한 거같지만 야가 아주 홀딱 빠져가지고 송혜교는 사실 그때 결혼 마음이 크게 없었어요. 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요두 사람이 이제 찰떡이 잘 맞으니까 응, 요두 사람만 놓고 보면은 배필이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어, 응, 이제 전에 거는 사실은 한번 실패를 했어야 됐고 응, 이 지가 우리 중기 자손이 좀 그때는 서, 서둘렀지 응, 지금도 물론 서두르지만 원래 성격이 그래야이 사람은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칼을 뺐으면 뭐라도 베야 돼 아 그러면은 그렇게 이혼을 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도움이 더된 건가요? 도움이 되죠. 사실은 이사손이 여복이뭐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요렇게 이제 한번 갔다 온 여자를 만나면은 이제 발작땜 하는 거예요. 백년 회로 하고 살아요. 오, 중간중간 고비는 와 그래도 벼락이 치지 않는 이상은 헤어지진 않을 거야. 내가 한번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번 실패는 절대 안 한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했어요. 어, 좋은 선택이었다 좋은 선택이지. 그리고 이제 중기자소는 사실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음. 반드시 두고 싶어하고 첫째 부인하고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녀를 낳, 낳아야 되는데 안 낳으니까 음,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온전 어, 임신까지 해서 뭐 아주 경사났구만. 어, 신났다. 음. 음. 그잘 만났는데 관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나 요소들이 있을까요? 둘 다가 사실은 일분동사하기 힘든 사주고 그리고 둘이 인연이 앞으로 살다 보면 고비가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놔버려야 돼. 그래야 살지 근데 그때 내가 아주 그냥 나쁜 맛 먹으면 그냥 정말 헤어지는 게 헤어지는 고비는 이부분은 자주 와내 주변 환경 때문에 특히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에 얽혀져 있는 남자들 그런 거가 이제 이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지 이 둘이 사이는 사실은 변치 않아 백년회로 음, 할수 있어 둘이만 딱 놓고 보면은 그것만 본인이 어차피 알고 선택했으니까 그것만 내가 아주 그냥 천심을 가지고 가야 돼